마이클레이 말고도 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로 바로 제나라 챌린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어, 독특한 뭔가 그 많이 성인상학적이고 뭐랄까 조금 이렇게 판타지적이고 뭔가 유니콘 같은 맛의 어떤 이 만들었었죠 그렇죠 어잉어잉 채나라 챌린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우 우. 짜잔, 보이시나요? 후나라후인지후 후후 아이스크림 한 개를 주걱으로 넓게 펴줍니다. 바나초콜릿 1 3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후후 이때 나라의 맛은 매운 크림 물냉면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 달님께서 채나라 챌린지 해시태그 해주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요? 아, 하는 거 같지 않나요? 이대로 팔아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맛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와! 설판이 없어서 얼음에 소금! 어!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 네! 타에 불길하게 생긴 것 같은 저 소스! 샤까샤까샤까샤까샤까샤까샤샤더 주셨어요! 와 뭔가 멸망해가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이로 짜잔! 만들어주셨군요! 와 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하는 맛보다 막 완전 이상한 맛은 아니었다고요! 와 아쉬운 게 있다면 아하, 불닭 소스 맛이 조금 많이 나기는 하죠 워낙 좀 강렬한 소스기는 하니까요 아! 당신도 될수 있다! 레시피대로 아니어도 블로그 백종원들처럼 느낌대로 만들어와요! 네! 단나라 텔렌즈의 도전은 계속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기를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와! 비움 <듀> 충격과 공포다 님들은 먹지 마세요네 그렇습니다! 존중, 존중합니다. 취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귀여워, 귀여워. 아, 메나은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푸시푸시해서 뿌시 넣어주셨고요. 응. 와, 실제로 아, 아, 맛있었습니다. 아, 아, 아. 그럼요. 그래서, 와, 와, 와, 와, 와.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와. 야, 그만 야, 더, 그만 더. 스테이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계시는군요. 이 색깔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불닭 향신료 냄새가 너무 세서 재료들을 다 때려 부었고요. 더 이상 판 아이스크림으로 돌아가 있어 보시네. 그리고 채널 의 챌린지의 최후 결국 못 먹고 말아준 제품이데 매운 크림 물량난 맛이 뭔지 궁금한 당신, 당장 채널 의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아련한 마무리 네. 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글이었어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이런 필력 네, 그리고 이 아련한 마무리까지 나라별 다섯 개 드립니다. 오! 챌린지 감사합니다. 오잉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솔직하시군요. 가끔은 새로운 거! 가끔 새로운 것도 드셔보고 네, 그래야죠. 개인의 어떤 용기로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책임질 수 없어요. 나라는... 나라가 어? 여러분의 어떤 위장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나라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